일단은 네. 간접의문문은 네. 문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사가 네. 문장 안에 들어간 것이고, 네. 어, 간접의문문의 의문, 종류, 네네. 아 그러니까 문장을 합칠 때 네. 의문 문장 앞에, 문장 뒤에 2나 더스나 디드가 나오면 2는 그대로 삭제하고 더스는 네. S를 동사에 붙여주고 네. 동사를 과거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디드는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이런게 없고 네. 어비동사가 앞에 있거나 음문문이음문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네. if나 w e t h e r 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가 네. 앞에 나와 있는 경우는, 네. is she old 는, 네. 그, 음음문 기초적으로 만들 때 주어 동사 자리 바꾸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앞에 tell me 가 붙으면, 네. tell me 하고, 음음문이 없으니까, 이쁜 아를두지않았 쓰고 네. 주 동사에 자리 바꿔서 다시 어. 원래 자리대로 써주면 돼요. 네네네. 어. 자, 선생님 최고. 네. <웃음>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집가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